사랑방 콕하는 츄르르 좋아해 사랑방 콕하는 츄르르 좋아해 사랑방 콕하는 고기야 츄르르 사랑방 아 진짜 아 요즘 너무 추운 것 같아 진짜로 추운 날씨에 어울리는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고기랑 칼배추 정령제랑 버섯 자보사부 소스로 우리 한번 요리를 만들어 볼까.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올까? 아, 뜨거. 오 시다다. 다 잘라줘버려. 아, 오늘은 이 재료를 가지고 사랑이 듬뿍듬뿍 듬뿍 담긴 나베 나베를 만들 거야. 사실 근데 난 나베를 한 번밖에 안 만들어봤어. 너무 많이 넣었나? 일곱 겹까지 7층 석탑 느낌으로다가 와우 wow. I'm genius 택관고 우와 헉괜찮은야아 어, 오늘은 두 명이니까 사람을 더블로 줘야겠어 버섯도 더블로 먹으면 바로 갬동 오겠다 와우 완벽 제일 맛있는 시루떡을 만들어볼까나 그 시루떡. 위에 yeah. I like ice cream 으열 받아 아니아니야 아 감사하다 치르륵짠 빨리 나와 친구야 화내기도 에 아니. 아니아니 오케이 가자 더 애쭙 걸 커주는 거죠 그럴싸해 그럴싸해 꽃이야 이건 피로떡을 닮은 꽃 씨꽃 사랑방에 포카라고 해 반가워 나 근데 요리 준비 중이라가지고 이거 읽고 있어오 아, 네. 메인이 맞춤리입니까오 오, 오 어, 안녕 하세요오추루룩 네. 사랑방 어디 계실까요 어디 오마가와와 <웃음> <가>. <웃음> <웃음> 반가워. 와늘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오, 네네 내가 레란이 읽었다매. I'm your friend. Yeah, I'm okay. oh, we a r e the one.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Okay, you okay? Are you o okay? 르 okay, okay. 일단 내가 준비한 요리를 내오도록 할게. 잠깐만 기다려. 어거워요 잠깐만 가세요. 추르끼리도 반말을 하는 것같기하 하늘 같은 <웃음> 괜찮으세요? 어, 네, 괜찮아요. 일단은 내가 준비한 요리를 보여주도록 할게 네, 우와! 구신 거예요? 우 대박, 네, 진짜 대박이다 와. 여기에는 뭐가 진짜. 들어가냐면 아, 매트맨도 같아요 그냥 내가 꼬카야. 아, 나도 꼬카야. 아, 진짜? 야. Yes. 스 뭐야 여기 다 꼬카야? 꼬카 패밀리. Oh my family. Yeah. 자자자 내 패밀리. 추르르. Yeah. 예쁘지. 완전. 오카 네. 네. 진짜 대박. 비싼 건 아니야 사실 미안해. 어 괜찮아. 고기도 미안해. 냉동이야. 괜찮아. <웃음> 괜찮아. 요 너희들 MBTI 뭐니? 우리 한나는 ENF. 뭔가. 모두? 오 oh 마이 분 진짜 데스티기? O.M.G? 일단 여세 해가지고 한번 음. 해볼게 오케이 우선, 아이스도있아니야 아니 그러더라고 이 예예 아, 넌 뭐니? 넌? 나는 근데 나도 나도 i m 근데, 근데 음. 진짜 이 같아 <웃음> 진짜 츄르륵이지? 야채가 중요하거든 앳고고리 야채. 함락힌 앙이가지고 <웃음> 어머 앙 앙! 츄르륵? 한번 먹어봐 일단 어때 어때? 음먹무좋 오마이꿈이다 oh cool 진짜 애들아 애들아 근데 우리가 이제 소개를 안 했잖아 아, 맞아 수트걸 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 경주대학교 CCC 어, 19학번 정세진이라고 합아아아아아저 이제 사과가지고 사과는어가지고 <웃음> 아 내가 22살니까 우리 다 22살로 할까 그러면? 어, 어 좋아 좋아 이따 좋다음 친구 전주 경기대학교 17학번 김한나 손장입니다 아, 아 김한나 장 <웃음> 아 일단 먹어볼까? 너무배 고프잖아 치르르사랑방에과카라 아, 아, 아. <웃음> <웃음> 구이. 너희도 따라해볼래? 과카의 치르릅 사랑방 와우 먹을까? 내 고향 어딘아인 <웃음> 인천 오스트 t 리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 아, 남성국 퍼스 연안의 <웃음> 로스트네스트 이야 음. 한번 따라해볼까? 음. 로스트네트 네. 어, 나중에 우리 초대해 줄수 있을까? 지금 초대했잖아 <웃음> 치리립 나 너희들 별명을 알고 있어 너 별명은 오리 오 맞아 나너 별명도 알고 있어 흥말 <웃음> 맞아? 우리 엄마 선장님이지어줬어내코카잖 맞다 왜 코카야? 시씨 아니 후배랑 얘기하다가 핸드폰 딱 보여줬는데 코카를 닮았어요 귀엽게 생긴 거야 좀 좋았지 이 코카작 조금 다른 코카 실사 걸카 내가 진짜로 코카야 오케이 사랑방은 너 처음이야 근데? 1학년 때는 사실 CCC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어 한번 갔는데 너무 좋아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에 갔던 것 같아 사랑방을 1년 사니까 초특급으로 성장하는 곳? 이웃사랑 실천하고 뭐내 이제 자신을 사랑하게 됐어 <웃음> 놀랐구나 어, 놀랐어 너무 너무 아메이지 진짜, 진짜 나는 너무 감사한 그이야태진이는 사랑방을 살아보진 않은 거지 오 나는 살아야 되는데 기회가 없었어. 그니까 아, 나는 그래. CCC 선배랑 같이 잠깐 산 적은 있는데, 사랑방 같이 한건 아니고, 진짜 잠깐. 그래서 잠지 오, 난 진짜 먹어. 밤마다 기도 오, 이렇게 시간 다많 맞아, 다 맞아. 맞아. 또 누나 얘기하고, 어? 나눔하고, 그게, 그게 진짜 최 거야. 근데 그게 또 우리 엄마 신청이야 엄마 신상이야. 엄마 이면 엄청 잘 챙겨주셨겠다. 오, 너무 행복했어. 나는 아까 전부터 느낀 게 있어. 어, 뭔데? 근데? 흥이 많다고 느껴지네, 우리 한나는. <웃음> 아니 이게 숨겨야 돼 장비. 사랑방에는 기쁨도 어. 슬픔도 솔직하게 나누는 공간이지. 오야. 어. 그래. 마지막으로 간다. 어, 그럼 카메라 롤 들어 갔나요? 간다 간다. 어 정말 다. 정물 다. 치리립? 지금 나 끌어올랐거든. 댄스 베스트를 신청한다. 뮤직. 떠. <웃음> 오 어, 뭐야? 나쏘어 와, wow! 너도 한번 가야겠다. 우리 거한번 갈까? Oklahoma> 가자, 가자, 도. 어디야? 어야어 어디야? 어디어야어디디아디야디야디야디야야이 흥. 흥나. 흥나. 빼. 와우! 근데 너 이거 쏠라리움 골랐잖아. 응, 음, 응, 음, 응. 음. 꼭왜 골랐어? 한번 보여줘. 뭐 골랐는지. 어? 심상치 않다, 진짜. 그냥 너무 나 같아가지고. 점점점 이제 하나님 사랑을 얻으면서 흥이 더 많아져, 어떡해? <웃음> 나도! 와, 진짜 너무 공감돼. 그러면 세진이는? 나는 이렇게 댄머리 아저씨가 이렇게 축지 어머, 어머, 나는 왜 이걸 골라내면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 무례하게 나한테 물어도 음. 화를 잘 못해. 어떤 게 가장 무례했어? 답을 안 치네. 음. 근데 답답하다. 어머. 그거 들었어. 너, 게으르더라. 어, 근데 그런 거 맞아. 그런 음. 거 맞는데 나한테 얼마나 안다고 그래? 할 어. 줄도 알아야 되고. 너의 그말 거절하겠어. 어. 어, 어, 이게 안 되는구나. 어, 어, 어, 어. 어. 어. 그런 게 어려워, 나는. 그냥 내 안에 착하게 살아야 돼. 음, 착하게 음, 나 살아야 나 돼. 돼? 이런 말들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음. 나도 잘게릴수 없거든 그래서 예. 음. 지금 듣지 않아도 너무 빛나 너무 빛나, 너무 빛나, 빛나 진짜 너무 빛나 그래 꺼도 너가 빛나 맞아 맞아 그래서 너를 위해서 요리를 준비했어 이거는 너의 흑나베 라면 어, 이제 끝나고 나 비저, it's for you 또 준비하느라 좀 고생했거든. <웃음> 내가 일단 가지고 올게. 그럼 우리 그 배경 들라 두두두두 두루루루. 자 이제 디저트가 나왔어. 뱀뱀뱀뱀 자자자. 너 이름이 뭐냐면 싫을 때 말해요. 아이시루. 아이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진짜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또 준비해 왔거든. 너무 좋아. 자이세개 중에. 하나씩 골라봐 근데 나 이거 세진이 너무 잘어울거한 번만 해보면 안 돼? <웃음> 와우 난 그러면 노트로 변신해볼게 <웃음> <웃음> <웃음> 예. 기 있다 예. 가보자 우리 페이지로 자 이제 거절 댄스를 내가 알려줄 거야 1, 2, 1, 2 거절이 하고 싶을 때는 이 댄스를 따라해봐 김우가 너의 소리 듣지 않겠어 1, 2, 3, 4 너의 부터 거절하겠어 1, 2, 1, 2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왜? 프리스타일 <웃음> 너안 돼. 너안 돼. 거절 거절 거절 치리립. 너무 아쉽지만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되고 어, 아니야. 괜찮아요. 언니 여기 더 있다 갈 거야 너희들 위한 세상 아름다운 선물이 있어 그러면 그 선물 내가 주도록 할게 자첫 음, 번째로는 음. 내가 가지고 놀던 건데 솔직히 이게 망가졌어. 미안해 <웃음> 하프. 이 하프야. 혹시 비오니 소스를 알고 있니? 응,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잖아 나와! 네 알겠습니다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주자 자두 번째 선물 자 이건 거절 박이라고 하는 건데 거절하는 연습을 네가 집에서 해봤으면 좋겠어 이건 1단계야 이건 2단계 이건 3단계 2단계랑 3단계 조금 그러니? 아, 어, 아니 달라 달라 네, 다 7일입. 내가 친구인 거야 너의 알바를 대신해달라고 너한테 그러는 거야 그거에 대한 거절을 한번 표현해 봐줄게 네. 혜진아 있잖아 미안한데 아, 내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혹시 알바 좀 대타해 줄수 있을까? 혹시 무슨... 아니 내가 게임 레벨업이 진짜 시급하거든 지금? 오, 오. 대박이야 아직 플래티넘 갈라고 멀었거든 부탁드릴 수 있을까? 내가 오후 알바니까 바꿔주면 너가 아무 아니 나는 새벽 5시 알바인데 오후에는 뭐 오후에는 근데 여자친구랑 아 나만 풀러야 되나? 아, 아, 응. 별로 막 어려운 부탁 아니잖아 그치? 응. 왜 이렇게 뜸을 들여? 그냥 해주면 되잖아 그치 너와 여자친구의 시간도 돌아오지 않고 음. 아니 근데 우리 사이에 너무 좀해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너랑 나랑 지금 알바한 짬바가 얼마인데 <웃음> 잘했어! 일단 박수 터주자! 그러면 우리 거절까지 해보는 연습까지 했으니까 셀카를 찍고 마무리해야 되거든. 우리 쏙큐걸로 변해볼까? 원투쏘 큐떡 와우 오늘 친구들도 대박이었어요 오늘 하루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다음 사랑방송님 프로필이에요 와우 이 친구는 또 색다른걸요? 오늘따라 왜냐고 냐 음, 뭔진 모르겠지만, 이걸 모르겠어. 또 자리 그리고 여기야, 여기 아니야, 아, 여기 아니야.